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야 17만이야 17만 자 우리 아랍 친구들 잡으러 갑니다 좀, 좀 돌격해도 될것 같은데 난 돌아간다 자 여기 게이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 채워줬으니 오케이 저쪽 잡으러 간다 뭐 어, 별로 한게 없어도 일로 오세요 좋아요 아이 저 친구 아이고 아이고 아, 아 타이밍 안맞았다 어우 야 이거 살벌하게 밀리네 일로 오세요 여러분 오케이 나는 죽지 않아 뭐야 둘다 어디갔어 끝났어? 아이 자마르코로 기법각으로 가야겠어 아 얘도 100이네 이선라이즈에 자주 보는 앤것 같은데 자 적진으로 난 바로 간다 자 치고 올라가야 돼 닭발킥 바로 날려주고 자 닭발킥 한방에 가고요자 이쪽으로 아킹코브라요아킹코브라 지금 아 정말 자 닭발킥 자 닭발킥 바로 날려줘야돼 닭발킥 각이야 닭발킥 바로 각이구요 자 여기 잡아야돼 닭팔기 바로 날려주고요 야좀 지켜줘봐 아, 어머! 어머 좀 해주세요 아... 여 어,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 아저 썬라이즈... 30초 안에 쇼보 보자 아... 안 돼! 이거 가자 가자 아, 아 지금 못 잡겠네. 아, 오 이겼네. 아 오른쪽 해줬구나. 와, 야 그래도 오른쪽 해줬네. 고생했다. 야 제왕이 말고 <웃음> 우리 여기 중국인분이지 아무튼. 중국이 분이 캐리 해줬네 아 다행이다 아 이거 너무 지면 억울하겠다 싶었는데 이겼네 아 제왕이가 살짝 부진했네 이번판에 괜찮아 원래 원숭이도 나무에서 가끔은 떨어져 아 올라갔네 5연승으로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생각보다 쉽게 올라왔어, 지금. 내가 미리 조금 해놓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하이큐 이 사기. 10월에 방송하는구나. 어. 어, 고맙다. 야, 도 하이큐 지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카메라를 좀 닦아주고. 야, 그래도 요만큼은 하자. 이거는 해야지. 아 그래도 이거 1일 스코어 보물상자 정도는 받아줘야지. 요거 한판더 하고, 그리고, 요 1일 스코어 보물상자 받고 그리고 갈게 자 리그 한번더 간다잉 1일 스코어 보물상자 정도는 그래도 좀 받아줘야 그래도 좀한 맛이 나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래도 이게 굉장히 바지런히 계속 리그를 돌리고 있어 응자 음. 다시 한번 리그 한번더 갑니다 지금 바로 출발한다 리그 아 제왕이 좋아요 눌러줄 거예요까먹었네아 애들한테 그것 좀 알려줘야지 그 댓글로 좋아요 어떻게 누르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진짜 많던데 아론 키웠는데 못쓰나요? 아쓸수 있지 제왕이 상대편인 거 아니야, 또? 아, 이번엔 다 모르는 친구들과 매칭이 됐네. 자, 상대팀의 신상 한 명. 우리팀 신상 검수 한 명, 한... 나 포함해서 셋. 근데 저맨 위에 중국인은 왜 샹크스를 안 쓰는 거지? 캐번디시 좋아. 캐번디시 좋습니다, 여러분. 그 랭킹 안에 들 수는 없어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와, 이거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는데? 출발 뒤. 불리시라아 이거 왜 이래? 아, 오늘 되게 핸드폰 터치감이 안 좋아서 불안한데. 자 이거 게이지 채우고 올라갑니다. 게이지 채우고 올라간다. 얘들아 조금만 버텨다오. 자 만당 채우고. 오. 자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가운데에서 대격돌이다. 신샹크스 안이 가세요. 아! 장난 아니네. 후지토라 조금 조심해야겠다. 일단 요거 만땅 다시 채워주고 오케이. 일로 오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바로 바로 오케이. 스킨, 자, 부사부다 안녕하시고. 자, 지켜줍니다. 여기, 아, 뭐야? 이리 오세요 여러분 자아신크스 떴네 또 어디서 뿌리고 있네 아 100에 2부스트네 e 아 이제 뺏기면 안돼 아 이제 기법각으로 가야겠다 야 가운데서 그래도 많이 버텼는데 야이 아, 친구들 먼저 간다 자, 빠르 빠른 이동을 해서, 깃발 먼저 뽑아야지. 야, 장난 아니네, 씨. 뭐라, 이거, 빠리, 빠리 뽑고 도망가자. 빨리 뽑고 도망가자, 빨리 뽑고 도망가자. 더, 더, 더, 더, 더 속도 조금만 더나어야 돼. 더, 아이. 아, 이거 뽑고 도망갔으면 거의 이기는 게 확실한데. 아, 이게 백0짜리 2부스트. E 후지토라 보니까 맹호 생각나네.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쇼 보자 형 검수 나가면 괜찮아 얘들 너무 걱정하지마 이게 잘 들어가면 이길 확률이 높거든 지켜 크로우즈 바로 때려 오케이 한 군데만 해한 군데만 지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봐 한 군데만 한 군데만 해 여기 여기 형이 끝까지 지킬게 오케! 이 깔끔하죠. 좋아요. 그지, 이건 이겨줘야지, 아... 자, 얘들아, 좋아요 누르는 거 이렇게 승리 세레모니할때 잘한 친구한테 이게 엄지 표시 눌러주면 되는 거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면 굉장히 빡깁니다. 야, 스코어 봐라, 스코어. 어. 야 스코어 봤지? 근데 어쨌든 일일 스코어 게이지는 다 차가지고 바로 지금 비국넘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완력초파 극혐 자 아론 파크 스테이지 아론 파크 스테이지 빈밥이 해군정제 아이니자짱우니 피아 제왕이 공파리오 미안하다 얘들아 니네들, 얘네들이 장난쳤는데 걸린 거야 뭐 이건 어떻게 하겠니 이거 B는 못 들어와요 무조건 A 이상은 돼야 돼 B는 못 들어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기 누구야, 제왕이랑 마피아지 야 마피아하고 제왕이하고 니네가 여기서 이기잖아 그럼 너네 진짜 원바로 고수인 걸 형이 진짜 인정한다 출발 오해하세요 일로 오세요. 아, 받았어. 엘리펀트 무슨 무슨 엘리펀트건? <웃음> 자, 여기는 형이 갖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야 적진까지 한 방에 갔네. 야 제왕이 마피아여도 두 명이 트롤 들어가면 못 이기지. 어떻게 이기니? 아유 아유. 아쫙 밀려나네. 시원하게 밀려나네 아주. 아유. 안녕하세요. 자, 적진 한방에 간다 어휴, 귀여운 초파가 뛰어다니네 일로 오세요 형이 옛날에 오래 써봐서 알아 자, 아무튼 킬은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야 이건 진짜 야 저요 카페가님 누르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야, 뭐야 왜 여기까지 날라와 문 열어 여기 야 진짜 대전쟁이다 자 몰라 그냥 야 지도를 채웠다 지도를 채워 지도를 채웠어 야 진짜 제왕이랑 야 그래서 빈밥이가 MVP네 형 진짜 킬 엄청난거 같은데 킹민법캐리네 원래 빈밥이가 할때 하는 남자입니다 야 11킬이야 형야 11킬 야 11킬 진짜 웃기다